자 데이터 구조 자 아홉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강의의 학습 목표는 자 검색 자 우리는 서치라고 하죠.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를자 이번에는 서치입니다. 검색이고요. 바로 탐색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검색을 이해할 수 있고 검색의 종류는 어떻게 분리가 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교 검색 방법과 직접 검색 방법의 특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검색의 분류, 비교 검색 방법 그리고 직접 검색 방법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검색이란, 탐색이란, 다시 서치란 무엇일까요? 검색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억 공간에 보관 중인 특정 레코드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인터넷,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하고요. 내 컴퓨터에서 내 원하는 파일을 찾기 위해서 검색도 하시잖아요. 바로 그 검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코드는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필드로 구성됩니다. 필드는 우리는 다른 말로 아이템, 항목이라고도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사원 레코드는 사원 번호가 있을 거고요. 이름, 주소, 그리고 소속부서 소속 부서 등의 각각의 필드를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러한 레코드들의 집합을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테이블 내에서 레코드들은 보통 키라고 하는 자, 주된 키가 있겠죠 키라고 불리는 특정 필드에 의해서 식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키는 다른 키와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고요 즉 유니크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키를 이용해서 레코드들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키를 뭐라고 한다고요? 프라이머리키, 즉 PK, 기본 키라고 부르고요. 사원 레코드의 경우에는 사원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번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원 번호가 되는 거죠. 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그 대학에서 동명이인이 있을지라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학번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번호가 있는데 그건 또 무엇일까요? 주민등록번호죠 그러한 것들을 키값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는다 그것이 검색이다 그러한 키들을 우리는 프라이머리키, 기본키라고 한다 자 데이터베이스와 또 연관돼서 이야기 아,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검색의 종류에는 내부검색과 외부검색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렬에도 내부정렬과 외부정렬이 있었죠 정렬의 내부정렬은 뭐였습니까? 주기억장치 내에서 나열시키는 것을 정렬, 내부정렬이라고 했었는데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검색은 주기억 공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내부 정, 내부 검색이라고 이야기해요. 외부 검색은 주기억 장치가 아니라 보조 기억 공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외부 검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정렬에도 내부정렬과 외부정렬이 있고요 검색에도 내부검색과 외부검색이 있습니다 자, 내부 어디서 한다고요? 주기억장치에서 외부는 보조기억장치에서 우리가 정렬하고 찾아내는 거 그래서 내부정렬, 내부검색 외부정렬, 외부검색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검색방법에는 자 비교 검색 방법과 자 직접 검색 방법으로 크게 자, 이루어집니다. 비교 검색 방법은 자 파일 내에 레코드의 키를 비교해서 특정한 자료를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비교 검색 방법에는 자 다음과 같이 선형 검색, 자 순차 검색이라고 하는 선형 검색이 있고요. 그리고 제어 검색이 있습니다. 제어 검색에는 이진 검색, 피보나치 검색 보관 검색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블록 검색과 이진 트리 검색으로 비교 검색 방법에 다 포함됩니다. 직접 검색 방법은 주어진 키 자체의 개수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파일로부터 특별한 자료를 찾아내는 방법이 직접 검색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검색 방법에 해당되는 방법이 바로 해싱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 검색 방법이 비교 검색과 직접 검색 방법이 있다. 자 그럼 비교 검색 방법의 첫 번째 선형 검색입니다. 자 linear search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차 검색이라고도 불러요. sequential search. 선형 검색은 순서화 되어 있지 않은 파일에서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검색해내는 방식을 선형 검색이라고 합니다. 찾고자 하는 키값을첫 번째 레코드 키값부터 차례로 비교를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아낸다. 검색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가장 직접적인 검색 방법입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뭔가요?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기 때문에 검색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탐색, 검색 알고리즘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겠죠 단점은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찾아내야 되니까 시간이 어떻게 걸려요? 많이 걸리죠 탐색 시간은 느리죠 선형 검색은 정렬되지 않은 레코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씩 검사해서 원하는 레코드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만약에 키값이 오일 경우에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에서 리스트 앞에서부터 키값과 일치하는 레코드를 찾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검색하는 게 선형 검색이라고 했습니다 검색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면 레코드 인덱스를 반환하겠죠 만약 해당하는 키와 일치하지 않는 일치하는 레코드가 없다면 네, 종료가 되겠죠. 당연히. <웃음> 선형 검색, 순차 검색.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검색하는 방법. 순차 검색입니다. 자, 제어 검색. 자, 컨트롤 서치라고 해서 제어 검색은 반드시 자, 정렬되어 있어야지만 검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비교 동작이 끝난 후 비교 대상이 된 레코드를 다음에 비교할 대상으로 선택하는 기준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이용해서 검색하는 방식이에요 먼저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어 검색에는 이분 검색, 피보나치 검색, 보관 검색 방법 등이 제어 검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어 검색의 선행 조건이 뭐라고요? 어떤 키 값에 따라서 먼저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자료에 대한 어떤 레인지 범위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제어 검색의 선행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제어 검색의 첫 번째 이분 검색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서치입니다. 자, 이진 검색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분 검색은 전체 파일을 두 개의 서브, 파일, 서브 파일로 분리합니다 자, 전체 파일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면서 키값 키 레코드를 검색하는 방식이 바로 2분 검색이에요 찾고자 하는 키값을 중간의 파일의 중간 레코드 키값과 비교하면서 검색한다 비교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검색 대상이 되는 데이터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탐색 효율이 좋고 삼색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 중간 레코드 번호를 M이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레코드 번호와 마지막 레코드 번호 더한 값을 2로 나누게 되면 절반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절반 두 그룹을 나눠서 거기서 서칭을 한다. 거기서도 없으면 또 절반으로 나눈다. 그죠. 자, 그 개념으로, 자, 우리 예제 문제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1에서 100까지의 숫자 중 15를 찾는 데 걸리는 횟수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그런 놀이 안 해, 그런 놀이 안해 봤나요? 자,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하나만 고르세요 하고서 거기서 맞추는 게임. 그것이 바로 이분 검색이에요. 자, 1부터 10까지 숫자 중 15를 찾는 데 걸리는 횟수 몇번몇 번 횟수를 거치면 15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1부터 10까지 1과 100을 더하면 101이죠 그것을 2로 나눕니다 그럼 50.5잖아 자 그것을 정수만 취합니다 소수점은 버려요 자 그러면 5 1에서 50까지 반 나누고 51부터 100까지 반을 나눠요 나눕니다 자 그루핑한다고 했잖아 그루핑한다고 했죠 거기서 거기서 5, 그 값의 중간인 52, 1부터 100까지의 중간인 52, 15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또 다른 그룹을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자, 15는 5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러면 1부터 50 중간에서 1부터 50의 중간 값을 또 찾습니다. 자, 1과 50을 더하면 51이잖아. 그것을 2로 나누게 되면. 자, 25가 되겠죠? 25를 기준으로 해서 15라는 값과 비교를 합니다 아, 25는, 15는 25보다 작구나 그러면 25 위에 있는 값들은 싹 버리는 거예요 자, 1부터 25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값 1, 가장 큰값25두개 더하면 26, 그렇죠? 26, 그것을 2로 나눕니다 그럼 중간 값이 뭐예요? 13이 되죠 자, 13과 15를 비교합니다. 아, 15는 현재 중간 값 13보다 크네. 자, 그럼 13보다 낮은 값은 제껴두고, 13에서 큰 값, 자, 13부터 25까지 그 값에서 또 15를 찾는 거야. 또 중간, 중간 값 비교하고, 중간 값 비교해서 찾으면 15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게 되는데 총몇 번의 횟수가 걸려요? 다섯 번의 횟수만 거치면 자 여러분들이 15를 찾는데 자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부터 10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숫자를 선택해 주세요. 자이 숫자가 5보다 큽니까? 7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거기서 하나씩 찾아나 찾아가는 방식. 그 방식이 자 이분 검색이 되겠습니다. 자 제어 검색의 두 번째 피보나치 검색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피보나치 수열 배우셨을 거예요. 피보나치 검색은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다음에 비교할 대상을 선정하여 검색하는 방식이 피보나치 검색입니다. 이분 검색에서는 중간 레코드 번호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중간 값을 가지고 비교를 했잖아 나눗셈이 필요했죠 근데 피보나치 검색은 나눗셈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감산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우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피보나치 수열 기억나시나요? 자, 1, 2, 3, 5, 8, 13, 21, 34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돼요? 1과 2를 더하면 뒤에 3이 오고 2와 3을 더하면 뒤에 5가 오고 3과 5를 더하면 뒤에 8이 오고 5와 8을 더하면 뒤에 13이 오는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피보나치 검색은 정렬된 리스트에 대한 정렬된 리스트에 대한 검색 안에서 이진탐색과 같이 무조건 탐색 범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피보나치 수혈에 의해서 탐색 방법을 탐색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피보나치의 탐색의 장점이 뭘까요 이진탐색이 다음에 탐색할 위치를 결정할 때 나눗셈 연산을 쓴다라고 했죠 피보나치 검색은 간단한 더셈과 뺄셈만으로도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효율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제어검색의 보관검색입니다 보관검색은 사전식 검색이에요 찾으려는 레코드가 있음직한 부분에 키를 택해서 검색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찾아라 그럼 어디서 찾아요? 우리 사전에서 히읗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가서 찾게 되잖아 그렇죠? 처음에 비교할 대상을 선정할 때 찾고자 하는 키와 일치하는 것이 있음직한 부분부터 우리가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보관 탐색 사전 과거의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기억나시나요? 아, 여러분들은 못 보실 수도 있었겠다. 자,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화번호부가 자, 배포가 됐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순서대로 인덱스가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홍길통을 찾아라 그러면 히읗에 가서 홍길통을 찾았었다고요 그런 방식이 바로 사전식 검색, 보관 검색입니다 자 보관 탐색은 이진 탐색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리스트의 가운데를 분할하지 않고요 불균등하게 탐색할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을 보간검색이라고 합니다 보관 방법에 따라 검색 효율성이 달라지고 키값의 분포가 일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찾으려는 레코드 근처에서부터 찾아가기 때문에 검색 시간이 빠르지만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검색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측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사전에서 특정 단어를 찾기 위해서는 앞에 시작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한 값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예측한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검색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블록 검색이 있습니다 자, 블록 서치 자, 블록 검색은 그룹으로 묶어서 검색하는 방법이에요 그룹으로 묶는다. 자, 블록 탐색은 각각의 블록 내에서 가장 큰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가진 테이블을 작성한 후에 찾고자 하는 키값과 인덱스가 가리키는 키값을 비교해서 원하는 키값이 들어 있을 블록을 블록을 선택하고 선택된 블록 내에서 순차적으로 검색하는 방식이 바로 블록 검색입니다. 자, 그림상에 자, 총 12개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12개의 값을 자, 루트 n으로 자, 블록의 개수를 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개씩 세 개의 그룹을 만들 수가 있잖아. 자, 그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 나갑니다. 비교할 때는 뭘로 한다고요? 순차적으로 비교해서 검색 결과를 찾는다고요. 그것이 바로 블록 검색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각 인덱스 위치의 값과 비교해서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최초로 작아졌을 때그 해당 블록에서 선형 검색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다 아, 가장 큰 값,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블록에서 가장 큰 값의 위치는 9이기 때문에 그 9라는 데이터가 있는 위치 두 번째 19, 두 번째 블록에서는 19가 여섯 번째 세 번째 블록에서는 가장 큰 값이 29, 그 데이터가 11번째 있다 자, 이런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순차적으로 검색하는 방식이 블록 검색 방식이다 자, 이진트리 검색이 있습니다 자, 이진트리 검색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데이터가 루트 노드가 되고요 다음 데이터는 근 노드와 비교해서 근 노드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좌측으로 연결하고 근 노드보다 크면 오른쪽에 연결해서 이진 검색 트리 구성해서 검색하는 방식이 이진 트리 검색이에요. 자 아래 그림처럼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그 값을 첫 번째 데이터 5가 근 노드가 되고요. 그 다음 숫자 3 있죠. 3이 5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 자 이렇게 이진 트리를 구성해 놓고 검색하는 방식이 이진 트리 검색 방식이라고요. 자 그럼 이진 검색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자료의 개수가 짝수여야 된다? 자료가 받은 듯이 정렬되어야 한다? 자료의 구성은 비순차적이다? 자료의 구성은 홀수 짝수 순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를 근 노드부터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진 트리 구성한다고 했죠. 그건 뭐예요? 먼저 정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어 검색의 선행 조건은 자료가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진 검색 알고리즘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뭘까요? 탐색 효율이 좋고 탐색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검색할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피보나치 수혈에 따라 다음에 비교할 대상을 선정하여 검색한다 자, 이진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피보나치 수혈이 나올까요? 피보나치 수열 방식을 이용하는 검색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보나치 검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3번이 잘못됐네요. 자, 다음으로 자, 직접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검색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론이 바로 해싱인데요. 해싱. 자, 해싱은 직접 검색 방법으로서 각 레코드의 개수적 성질을 이용해서 키에서 주소로의 직접 변환 방식이에요 각 주소에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주소만 알면 그 데이터 값을 우리가 검색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어진 키 값에 해싱, 함수, 해싱 함수라는 어떤 연산을 통해서 그와 대응되는 주소 공간을 산출해야 되잖아 자 우리 모든 메모리에는 메모리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메모리 번지를 찾아갈 거냐 그거를 계산하는 해싱 함수가 필요하다고 자 해싱은 접근 속도는 빠르나 기억 공간이 많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요. 다른 방식에 비해서 검색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삽입, 삭제 작업의 빈도가 많을 때 유리한 방식이고요. 키 주소 변환 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해싱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데이터를 수치적 형태로 바꾸고요. 해싱 함수를 계산하고 그 해싱 함수가 가리키는 표의 번지에 데이터를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자, 해싱은 해싱 테이블이 존재하는데요. 해싱 테이블은 레코드를 한개 이상 보관할 수 있는 버킷들로 구성된 기억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보조 기억 장치에 구성할 수도 있고요, 주 기억 장치에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은 앵 크기의 세 개의 슬롯으로 구성된 버킷이 버킷을 가진 해시 테이블이에요. 자, 왼쪽에 1, 2, 3에는, 자, 홈 어드레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버킷들이, 자, 각각의 슬롯들이 있고, 슬롯의 집합을 우리는 버킷이라고 이야기 한다고요. 자, 그래서 해시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몇 가지 소개합니다. 버킷이 있습니다. 버킷은 하나의 주소를 갖는 파일의 전체 구역, 하나의 구역을 뜻하고, 버킷의 크기는 같은 주소에 포함될 수 있는 레코드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각각의 슬롯은? 한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n 개의 슬롯들이 모여서 하나의 버킷이 되는 거고요. 자, 콜리즌, 충돌 현상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레코드가 하나의 같은 주소를 갖는 현상. 그래서 충돌된다. 그래서 콜리즌이라고 얘기하고, 자, 시노님은 충돌로 인해서 홈 어드레스가 갖는 레코드의 집합입니다. 자, 오버플로우라는 용어도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주소 번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해싱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 그런 해싱함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재산법 나누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레코드 키를 해시표의 크기보다 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로 나눈 나머지를 홈 주소로 삼는 방식 자 적어도 5천 개의 레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해시표의 키값이 1, 2, 3, 4, 5, 6, 7, 8, 인 레코드가 저장된 홈 주소는 어디냐? 자 여기서 5,000보다 큰수중 가장 작은 소수가 뭐예요? 5,003이 되겠죠. 이 5,003을 가지고 나누기 하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나누기 5,003에서 그 나머지 값이 2,761이 자 우리가 찾아가는 홈 주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산법이고 제곱법은 곱하기죠. 곱하기 자 중간 제곱 방법입니다. 자, 레코드 키값을 제곱한 후에 그 중간 부분의 값을 홈 주소로 삼는 방식이다 자, 예를 들어서 키값이 200120473인 레코드가 저장된홈 주소를 찾아라 단 8번째에서 11번째 자리에 4자리 숫자를 홈 주소로 삼는다고 라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중간 제곱한다고 레코드 키값을 제곱해야 되잖아 제곱해서 원하는 위치 8번째에서 11번째 자릿수 그것이 바로 3713입니다. 이것을 바로 홈 주소로 삼는다는 거죠. 자 기타, 해싱함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폴딩법이 있고요. 기수변환 방법이 있고, 대수적 코딩법이 있고, 개수분석법, 자, 숫자를 분석해서 주소로 삼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랜덤을 돌려서 무작위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홉 번째 강의에서는 검색,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 탐색이 있었고요. 외부 탐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법이라는 이분 검색 탐버, 네, 탐색 방법이 있었고요. 비교 검색과 직접 검색 방법 두 가지 큰거 아래에 각각의 소, 각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